안녕하세요. 원샷맨입니다. 청! 오늘은 스파클링 청포도와 스파클링 사과맛을 섞어서 마셔볼건데요. 원샷 해보겠습니다. 청. 이두 개를 섞은 맛은 와인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맛이 이상하단 거죠 이두 개는 섞어 마시면 안 됩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